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초가지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초가지붕 농장은 델피나드의 별로 구매할 수 있는 집도면이고요 어, 루루 상점에서 주화전용 델피나드 별 들어가면 여기서 300개로 구매할 수 있는 도면인데요 설치면적이 원두막과 동일한 24m로 되어 있어요 어, 건설재료는 석재꾸러미가 10개, 철재 5개, 목재 5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금증지는 이제 주당 15개씩 들어가고 보증금으로 30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캐시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어서 건축물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 다른 집 도면들이 많은데 왜초과지붕 어, 초가지붕 농장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초가지붕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광맥집 아니면은 뭐들력 아니면 뭐 요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들은 어 생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집이어서 쏠쏠한 수입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초보자분들은 뭐 집을 어느 걸 지을까라고 선택을 하실 때 누이야 뭐 요런 집들 있잖아요. 음.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다른 집들은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 생산 기능보다는 제작 기능이 이제 특화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어, 초가집을 짓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어, 우선 초가집을 어, 만들게요. 근데 요 어,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초가 지붕을 짓고 그리고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할 텐데 어 이제 굿서버 유저인 경우에는 요걸 초가 지붕을 바로 짓지 않고 이 업그레이드 된 집의 도면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초가 집을 짓고 그걸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업그레이드 된 상태의 도면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경매장에서 살 수도 있어요 경매장에서 뭐 광맥집 같은 경우 에 광맥 이렇게 치면 은 광맥으로 업그레이드된 어, 초가지붕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좀들쭉날쭉하긴 한데 어, 보통 한1골드 정도 하네요 살 뭐, 때는 뭐한 6,700골드 할 때도 있고 비쌀 때는 1 0골드 정도 하네요 요거를 사서 바로 박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저처럼 이렇게 초가지붕으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업그이드 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초과 지붕을 어, 짓도록 할게요. 자, 초과 지붕, 도면을 오른쪽으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어, 영역하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빨간색 표시인 경우에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딱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땅에 경사가 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으려고 러면 경사가 심해서 건축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어, 옷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건축물을 회전을, 하, 회전을 하면은 어, 지을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키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고정이 딱 돼요 여기에 이게 딱 고정이 되고 라곤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면 건물 건물이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그래서 이게 렇 돌다 보면 어, 경사가 심한데도 건설을 할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건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끝이 아니라 마우스 한번더 클릭을 해야 여기서 도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야, <웃음> 저는 지금 어, 건축물이 두 개가 어... 더 있는 상태여서. 건축물 이두개가 있는 상태여서 요거 하나를 더 짓게 되면은 건축물이 세개가 되니까 중과세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과세를 받으니 어 475장을 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과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물은 두개까지만 짓는 걸 추천해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캐시로 구매한 이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건축물을 하나 없애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하나 줄였더니 이제 중가세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45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가세는 항상 피하도록 해야 돼요. 중가세에 포함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도면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이 표시되어 되고요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집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석재 꾸러미 10개를 넣어야 해요 자, 석재 석재 꾸러미는 암석 가공대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암석 가공대에서 단품 제작 눌러보면 석재 꾸러미가 있어요 이거는 석재 100개로 꾸러미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꾸러미 10개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석재는 1000개가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초가집은 도, 도면도 마찬가지로 경매장에서 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초가집이 완성됐습니다. 어, 초가집은 뭐 물품이 거의 없긴 해요. 너무 초라하죠? 생긴 게 초가집은 너무 초라하긴 한데 이걸 업그레이드 했을 때 유용한 게 있어서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쪽에 이제 급수통이 있어갖고 여기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주변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작물들을 좀 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가집은 지붕이랑 이런 데서 이제 작물이 자라요. 이제 식물이 계속 자라는데 이렇게 보면 광맥집처럼 이렇게 후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어, 고닥불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포탈로 어, 그거 외에는 딱히 뭐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초과지붕 여기 어문 위에 보면은 명패 있거든요. 요걸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초과지붕 정보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건축물 변경 요걸 누르면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어, 종류가 나와요. 그 종류에는 이제 들력을 품은 농장, 초원을 품은 농장, 그리고 광맥을 품은 농장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세개 들어가는 어 재료는 똑같은데 종류가 세어 개인 이유가 이렇게 기능이 약간씩 달라요. 이제 들력을 품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 모판이 세 개예요. 그리고 초원을 품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판은 두 개. 그리고 축사가 하나가 있고요. 광맥을 품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모판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광맥 그 광맥이 하나가 있어서 일정 시간마다 이제 광물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어 효율상 이제 모판을 자주 계속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들녘을 품은 농장의 효율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 모판을 계속 돌리려고 하면은 어,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니까 그게 좀 이제 힘든 힘들거나 여건이 안되면은 이제 초원을품동장 아니면 광맥집도 괜찮아요 특히 저는 광맥집을 어, 많이 지어놨는데요 광맥집 같은 경우에는 어, 광맥이 일반광맥과 대박광맥이 두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대박광맥이 떴을 때 철광석이랑 안... 암석을 제외한 어, 추가적인 이제 광물을 습득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석류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 중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고가여갖고, 어,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되면 어, 대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대박광맥, 3차 대박광맥 기준으로 다이아몬드가 한 6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 현 시세로 어, 한 4,000 골드 정도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어,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어, 골드가 솔솔하게 벌리기 때문에. 근데, 한, 저도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다이아몬드를 못 습득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낮아요. <웃음> 아마 광맥집 한 채만 있다고 하면, 한 1년에 한 번, <웃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습득을 못할 거예요. 그래도 뭐 어, 기본적으로 체강 숙련도의 영향을 받아 갖고 체강 숙련도가 높다고 하면 은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주로 광맥집을 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광맥집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재료를 보면 은 마력이 깃든 청사진 요거 있어요. 요거는 건축 도면을 금음돌로 분해하면 나오는 아이템이고요. 건축물 통합관리 증진은 루루 상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제 사람들이 루루 상점에서 구매한 거를 경매장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경매장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생활점수 8만점당 한장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점수 상점에서 구매한 거는 거래불가상태여서 캐로 구매하는 건안 돼요. 건축물 업그레이드 하려는 어, 캐릭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건설용 벽돌묶음은 쇠로 어,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건설용 기둥묶음은 목재 그리고 건설용 공구묶음은 철주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걸다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자파상인이 1골드에 판매하고 있는 고의 황금망치를 하나 구해서 초가집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건설용 벽돌묶음은 목공제작대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6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석재 3,000개가 들어가네요. <웃음> 어, 초과집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건물 앞쪽에 이 단지가 생성이 되고요요 단지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 퀘스트는 어 두 종류가 표시가 되는데 어, 첫 번째 종류는 이제 찌릿찌릿 잎사귀 그리고 퇴비 그리고 꿈틀꿈틀지렁이 세 종류 중에 하나를 납품하는 퀘스트가 뜨고요 두 번째 거는 광맥집의 경우에는 암석을 납품하는 퀘스트가 떠요 그래서 이 퀘스트는 각각 생활점수 500점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에 있는 퀘스트는 납품을 하게 되면 은 채권을 한장 얻을 수가 있어요 요첫 번째 있는 퀘스트가 아까 종류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표시된 종류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어, 세 번째 거를 사용을 하면 노동력 100을 써서 이제 랜덤하게 다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집이 2개여서 하나는 찌릿찌릿 잎사귀 퀘스트로 이제 세팅해 두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퇴비로 세팅해 두는 편이에요. 왜 지렁이를 안해 해두, 두냐면은 지렁이는 잎사귀나 퇴비에 비해서 시세가 높아요. 그래갖고, 어, 좀 저렴한 잎사귀나 퇴비로 세팅을 해놓고 퀘스트 완료를 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기루섬 경매인한테 납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활점수 추가 획득 버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런 생활형 꾸미모들이나 아니면은 요 고슴도치 그로아를 사용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생활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요거는 쓰시고 퀘스트 완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가지붕을 업그레이드하면 또 생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벽난로에서 아련한 공간의 온기라는 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루 동안 지속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아련한 공간의 기억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해 둔 호탈 장소로 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요건 집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걸 받아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한 초가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붕이나 앞쪽에 작물이 이렇게 자라요. 막 토끼풀, 호박 이런 게막 일정 시간마다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짜니까 다 있을 때마다 계속 해주면 어, 은근 쏠쏠합니다 이것도. 자 오늘은 초가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어, 지, 초가집 같은 걸안 짓고 거의 텃밭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 초가집을 지으니까 어, 텃밭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모판을 돌리는 게좀더 어, 편하고 편하기도 했고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 좀 유용한 점이 좀 많아서 저는 주로 초가집으로 짓는 편이고요. 뭐 초과집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외형이 <웃음> 어 조금 집을 꾸미기에 좀 부적합하다라는 게좀 크죠? 어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은 어 초과집보다는 이제 뭐 제작집 3층 제작집 있잖아요 큰거뭐 그런 거를 짓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